미용사가 9mm로 밀면 너무 좀 짧게 치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웃음>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저번주 저저번주 올렸던 가위랑 빛영상잘 보고, 계신가요? 예, 네, 그리 보고, 완전 초렇 보고, 들도그렇고 지금 현재 초보 미용사분들도 그렇고 기과 가위는 정확하게 블랙형 저랑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한번 더 알려드리려고 제가 제 방을 좀 켰어요. 그래서 한번 이해하시고 어차피 또 계속 그 봐야 될 영상이에요. 그 영상 자체는 그래서 제가 켰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오늘은 제가 어 투블럭을 하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 밑에 부분을 9mm로 잘라달라고 하시는 손님이 오셨어요. 어 우리가 보통 9mm를 정확하게 두고 미용사가 9mm로 밀면 너무 좀 짧게 치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팁으로 어, 좀 이렇게 극복을 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투블럭 라인을 잡아주세요. 자 투블럭 라인을 잡을 땐기존에 투블럭 라인이 있는 분들은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에 했던 라인이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탑 부분까지 올렸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뒤에까지 투블럭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라인을 정확하게 잘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9mm도 있지만 9mm 안 자르고 12mm를 갖다가 저는 꼽아요 이렇게 탭을 꼽고 나서 그 12mm를 어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12mm 그래도 9mm처럼 9mm처럼 이렇게 좀 손님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 자 12mm로 안전하게 초보명사분들이 이렇게 밀었을 때 어, 9mm를 원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밀다가 보면, 일단은 많이 그, 짧게 되진 않으니까 되게 편해지죠. 그러면 초보명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미시고요. 그 다음에 탭을뺀 상태에서 귀 라인을 살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가이드 라인 살짝 이렇게 헤어 라인을 살짝 잡아서 라인을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9mm가 아니죠. 그러면 12mm잖아요. 그럴 때 저번주에 우리가 그 올렸던 그 빛과 뭐 가위를 이용한 내용이라던가 뭐 이런 잡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9mm를 여기서부터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너무 짧지 않게 살살 정리만 해주시면 그 1, 2mm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라인을 살살 살살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살 정리해주시면 정말로 손님이 원하는 그 12mm가 아니라 9mm가 되는 겁니다. 9mm가. 네, 아시겠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 생각하시고 어,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한 머리를 잘라드리는 걸볼 어,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라인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일단은 깔끔한... 어, 9mm. 9mm라고 9 m m 해도 좀 생각보다 좀 너무 하얘져요 그래서 손님들이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12mm에서 9mm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어, 이왕이면 또 한번 할까요 여기 옆에 요 라인하고 정리를 한번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2mm로 같이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2mm로 살살 밀어주세요. 이렇게 12mm로 미니까 되게 좀 마음 편해지실 거예요. 9mm도 아니고 그래서 12mm로 살살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정리를 이 부분들을 그냥 탭 빼신 상태에서 이렇게 90도로 해서 살살 밑에 끝에만 살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속 잘라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이 헤어 라인 자체를 살짝 네이프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라인이 깔끔하게 되죠. 귀는 꼭 잡아주시고 머리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귀를 꼭 잡아주시고 밑에 라인을 한 번만 살살 정리를 해주시면 라인이 깔끔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깔끔하죠. 그다음에 우리 이거 토끼 클리퍼로 이렇게 라인을 살살 잡아주시면 끝나죠. 이 머리 지금 어 당장 손님이 오셔서 9mm 잘라달라는 분이 요즘들 있으실 거예요. 예, 너무 짧게 자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니까 꼭그 12mm를 이용해서 9mm를 만들어 주시는 한, 한 가지 팁을 좀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꼭 한번 좀잘 해보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파이팅. 초보 명사. 파이팅. 너도 파이팅. 파이팅. <웃음> 블랙요. <웃음> 구독. 구독. <웃음>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노. <꼭! 웃음>